통기타르 페지오 마스터 클래스는 주요 리듬 패턴 13가지를 12주동안 마스터하는 단기속성 클래스입니다. 제주도, 서울, 부산, 경산, 진주, 김해 등 전국에 계신 분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12주동안 1300분 이상 라이브 코칭 수업이 진행되고 요1 0 0편가량의 다시 보기 영상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한주 한주 지나면서 오른손 핑거림과 왼손 코드 운지는 점점 더 안틀리는 연주를 하게 됩니다. 통 기타 스트로크 반주법은 무료로 좋은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요 아르페지오 반주법은 일반적인 패턴만 설명하는데 그쳐서 정확한 연주법을 배우기가 힘듭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리듬이 복잡해질수록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박자도 안 맞고 코드 소리는 징징거리고 오른손은 엄한 줄을 뚱기면서 리듬까지 틀려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틀리는 부분은 맨날 틀리는게 큰 고민입니다. 혹시 기타 실력이 안되는게 타고난 재능이 없어서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르페지오를 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초 테크닉을 정확하게 배우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통기타 아르페지오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유닝 장법과 왕초 패키지로 해결해드립니다. 기타 연주를 잘하려면 박자에 맞춰 코드를 잡고 줄을 치는게 기본입니다. 맑은소리로 연주하려면 요 왼손은 코드 잡는 손가락 순서와 각도를 교정하고 오른손은 정통 클래식 기타 탄현법을 적용해 메트로놈에 맞춰 정확한 박자로 탄연해야 됩니다 유닝창법은 말로 손을 컨트롤 하는 카운팅 개명창입니다. 유닝창법을 사용하면 처음보는 코드와 리듬패턴을 단 5분만에 외우고 숙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한 리듬과 코드들이 하나씩 쌓이면 어떤 곡이라도 거침없이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습법은 주먹구구식으로 닥치는 대로 연습할 수 밖에 없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비했지만 유닝창법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만 연습해도 잘칠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곡들을 더 맑은 소리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패턴만 몇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패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유닝기타의 많은 수강생들이 잘 설계된 커리큘럼으로 놀라운 실력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곡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연주에 필요한 핵심 테크닉을 훈련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좋아하는 곡을 내 맘대로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닝기타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연주한 반주 영상을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반주 영상에 맞춰 연습하면 바로 실전 무대에 올릴 수 있습니다. 라이브 코칭 다시 보기 영상을 보면서 수업시간에 놓쳤던 부분을 보홍할수 있고요. 결석을 하더라도 똑같은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테크닉을 지속적인 저의 개별 코칭으로 교정합니다. 수업은 실시간 줌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전국 어디에 계시든 클릭 한번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통기타 아르페지오 마스터 클래스는 주요 리듬 패턴 13가지를 12주동안 마스터하는 단기속성 클래스입니다 혼자 연습하기 힘드셨나요? 기초 테크닉을 정확하게 배우고 싶으신가요? 12주만에 아르페지오 반주를 마스터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곡으로 버스킹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통기타 아르페지오 마스터 클래스를 조금만 더 알아보세요 아르페지오 탄연법과 패턴 레슨 영상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설명문의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